예술 네. 네. 고 바닥에 해 주고. 찾고. 네. 앉아. 네. 너 그러고 이렇게 앉아 가지고. 반복시켰어. 서리 수도 어, 땀도 는 엄청 오는데 스처럼거에서 우리 딱 책을 네 얘는 무조건이야. 이거, 이거 큰 것만인데가 잘못됐을 것시은큰건니 아, 이못이만이